장수네니다 오늘 초코가 미워 해서 초코 어디가? 초코, 초코야 선물 있어 선물. 초코, 초코야 넌 장수잖아. 초코야 선물 줄 거야 선물. 선물 일로 와봐. 초코 야 일로 와봐 선물 줄게. 어? 초코, 초코 선물 줄게 선물. 일로 와봐 선물. 선물 줄게. 잠깐 와봐. 자, 선물. 축구 <놀람> <웃음> 선물. 축구 <웃음> 선물. <웃음> <주권> 선물. <웃음> 이기면 무슨 말야 우리.